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이러면 시험에서 이깁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가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김 속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시험 속에서 정말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실상 그래요 예수를 갖느냐 예수를 갖고 있지 않느냐가 승리인데 예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그것은 절대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실패라 보이는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세상 성공을 절대적으로 절대화하지 않것, 이게 우리 기독교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구해달라고요? 예, 악에서 또는 악한 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악일까요? 또 누가 악한 자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은 뭘까? 악은 예수 없는 게 악입니다. 예수 밖에서 가지고 있는 선 착한 거 그거 다 악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준을 안 갖죠 왜요 선과 악의 주체자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에요 선과 악의 주체자가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같은 데 했을 때 기준하면 그 사람을 서서 좌우로, 앞뒤로 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벌써 선과 악의 주체자가 자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이렇게 나타나면 음, 이것은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단 말이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어떤 사람 일까요 좋은 아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예요? <웃음> 그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좋은 아내는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내 필요를 늘 채워주면 좋은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설거지시키고 밥하라고 하고 빨래개라고 하면 좋은 아내 아니에요 남자들 마음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마음 속에 그러한 것처럼 여자들의 마음도 누가 좋은 남편일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만을 위하여 하늘의 별을 따다주고 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려고 애쓰는 사람 나만 보는 사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 모든 원리는 이렇게 하면 다 풀립니다 이러면 석세스프리예요 서로가 만족하고요 서로가 사랑하고요 죽고 못 삽니다 이 인꼬부부죠 어, 세상은 인꼬부부가 성공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의 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빠져버린 예수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행복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은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말은요. 하,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지금 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 없는 나의 만족과 예수를 믿지 않고 추구해가는 나의 행복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의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두 가지로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못 느낍니다 도저히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면 도저히 절망스러워서 예수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나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저로 물고 빨고 죽고 못 살아서 예수가 안 보이는 것도 이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그가 달리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우리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라고요? 예, 악하다 증언하였답니다 이 말이 뭔 소리예요? 지금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요한봄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답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왜 죽이려 하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회치한 무덤들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너희도 천국 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이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시니까 왜죠? 왜 그런 거죠? 너희들은 악하다 그거예요 왜 악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계명 지키고 있는데 그 속에 그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믿지 않고 너희들이 대로에 서서 기도하고 너희가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고 악하다 이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를 믿을 필요성 예수를 믿는 의지성 예수 아니면 안된다라는 절박성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 너희 악한 자들이여 우리가 왜 악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너가 악하지 너는 안식일날 개명을 옮기지 너가 잘못됐지 왜 내가 잘못됐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 하늘의 생명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왜 지금 십자가에 죽으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예수가 너희 인생에 없질 않느냐 말이에요 너희 잘됨만 너희 잘남만 너희가 추구해가고 그 안에서 너만 완성시켜가는데 그것은 악이다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거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갑시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때가 바로 7장 8절에서 말했던 내 때죠. 그 명절이라는 게 6월절이죠.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담아 돌아가십니다. 바로 이 때가 이르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 악하다 했던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17장 15절 봅시다. 15절 16절 함께요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뭡니까?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원리 예수 없이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해서 세상에 성공을 가두고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종교를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루어가는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공로를 이루어져 이루어가는 일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게 세상이죠. 그게 세상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공부해서 성취해 내는 것.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세상 원리 너희가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도록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악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새 창조, 새 원리 그게 뭐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로 산다는 말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로 산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살고 계시는 에, 남편, 아내 잘라버리십시오 버리세요 갑자기 복음이 됐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살까 말까 망설이고 언젠가는 내가 버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이혼 못하는데 하, 아, 이게 뭔 말이야 이건 진짜 듣던 중에 복음이죠 잘라버리세요 버리십시오 이 말은 그 아내와 그 남편과 헤어져 이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에게서 바라는 거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남편이 아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게 만족이었어요. 그것, 그 남편을 버리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육신으로 함께 섞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는 참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편과 아내, 아내는요,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왜 만나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도록 예수님 아니면 안 되도록 그 예수님과 살도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존경합니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사랑하죠. 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가 쉬운 좀 쉬운 문제인 줄 아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제 안에 발부터 주무릅니다. 근데 이 바, 발을 주무르는 게 이게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냄새 난다고 아, 어느 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안 하면 그만인가요? 제가 왜 할까요? 왜 하고 싶을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를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보고 예수님을 존경할 때 예수님을 존경할 때 사실은 이 남편이 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이 남편 이 아내는요 사실은 내 행복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남편 이 아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이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삶의 정황으로 보낸받은 겁니다. 이 자리는요. 복된 자리인 거예요. 내가 맞닥뜨려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도록 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주신 겁니다. 은혜고 복이죠. 좋은 남편 세상으로 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부족함이 없이 서로 백년해로하면서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가 그립지가 않아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는 몰라요. 악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나를 추구해 가요. 그래서 그 추구하심 속에서 내가 행복하면 그게 조선이고 좋아요. 그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로 살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남편과 아내를 참으로 존경하고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수로 산다는 얘기예요 10편 73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렇죠? 땅에서는 주의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반석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한 사실은 나의 분깃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래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참 신랑이란 말이에요. 내참 아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그것들이 다 남편들입니다 이 남편들을 잘라버리십시오 우리 큰아이가 이번에 동부 쪽으로 학교 가잖아요 이야기가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한편 부모인 저희 마음에 서운하죠 너는 엄마 아빠 떨어져 동부까지 가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냐 자기가 동부 가는 목적은 딱 하나랍니다 좋은 신랑감 찾으러 간대요 멀리 갈수록 뭐 좋은 유전자를 만난다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긴장 이 아이가 공부를 하러 가는 아인데 벌써부터 그 이런 그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좋은 신랑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기준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한 나의 행복의 조건들 남편들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나를 추구하는 내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동원시키는 것을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행복하다는 것 만족스럽다는 것 기쁘다는 그 기준이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 밖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면 예수 밖에서 누가 나를 세워주면 인정해주면 그게 기쁨이었죠 그게 악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예수 밖에서 인정받고 예수 밖에서 행복한 것 그럼 그게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요. 우리 대살로니가 아니요한일서 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회개고 뭐고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자, 그 다음 가서 볼까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여기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회개해야죠 예,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답니다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여러분 죄져요안 져요 솔직히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고 살죠? 예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믿게 된 자, 예수를 믿는 자 그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악이라면서요 예수를 믿는 자, 믿게 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신답니다. 그들을 지키신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건지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 지금의 이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왜이 바란광야와 같은 이 현실에 던져져 있는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란 나의 가장 못남의 자리, 나의 절망의 자리, 나의 한심의 자리 도저히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고 최선을 다해도 갈수 없는 그 자리를 가장 못남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그 영광의 승리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나의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애쓴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가 슬프면 슬픈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예수 없이 사는 세상 원리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수 없습니다 나의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난내 속에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근데그 죄로부터 나를 건지셨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오른 교만한 상황에서도 속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예수 아니면 안 되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좀더잘 먹고 잘 입고 좀더 세상에서 말해주는 행복을 추구해가는 그런 나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이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우리가 못 짓는 죄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편이 해결되면 아내를 바꿔치면 될 거라는 이 거짓된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말이오요. 대살로니가 후서 3장.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대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신실하사 이 말이에요. 믿부다라는 말은. 주는 변치 않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2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간 자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어떤 거예요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누가 악한 자예요 예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원리대로 성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이루고 세상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악함 그것을 악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주기도 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믿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 믿지 않는데, 천국 가서 뭐할 건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 요한에서 우리가 아까 보지 못했지만, 하반절 그, 우리 그 다음에 가보면요. 20절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이 천국이죠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벌도 있으니까 영생은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를 추구해가고 있는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액세서리로 모든 것들을 기독교에다가 이렇게 달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뭘 뜻할까요? 너 이제 네 인생 없다 이거예요 너 나한테 잡혔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자는 악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인생을 끝을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너 내가 정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너왜그 사람 만나게 했는 줄 알아? 너왜그 실패를 네가 겪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정한 거야.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죠? 그렇군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정함 속에서 내 욕심, 내 꿈, 내 자존심, 내 인생의 희망을 회개합니다. 이 자리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불을 주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복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도구화 시켜 버리고 하나님을 머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넌 나한테 잡혔다. 니거 네 없다. 그거 좋습니다. 그거 고마워요. 그거 감사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바싹 나를 깨뜨리신 거였군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울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아픈데, 힘든데, 멍들었는데 그런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좋아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밖에 사모알이 없고요 하나님밖에 제 인생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제 남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내가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안단 말입니까? 누가 이것을 누린단 말입니까? 믿음을 참으로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요이 세상이 다라고 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세상 원리대로 살면 세상 위에 서야 되잖아요 집 밟고 남 위에 서야만 세상은 알아주잖아요 세상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세상은 알아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둥지를 흔들어서라도 아예 둥지를 박살내서라도 예수님을 잡고 내 인생에 예수 아니면 안 되도록 예수만 붙잡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끝자락을 붙잡고 내 과정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인정 못하겠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 맡기지 못하겠어요?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허락받은 믿음을 견고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부하여서 혹 가난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리에 혹 발걸음을 옮긴다 할때제 발을 잘라주십시오 제 손을 잘라주십시오 제 눈을 빼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된 기쁨과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천국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실 때 만나실 때 정말로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펑펑 우십시오. 울게 있어야죠. 이 땅에서 울 내용이 있고 주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있어야죠 아픔이 있어야죠 수고가 있어야죠 애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고난의,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던졌는데 아픔을 보내주셨는데 눈물을 흘리도록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픈 적이 없어요 왜? 취사 선택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먹지 않으니까 딱딱한 식물을 먹으면서 이 소화를 하면서 아픔을 부대끼면서 아픔을 감당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있어야 주님 품 안에 가서 퐁퐁 울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리고 닦아줄 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는데 주님은 손수건을 준비하고 닦아주려고 하는데 눈물이 없어 넌 어떻게 된 거니 흘릴 눈물이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너의 참 신랑으로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내가 찾아갔었는데 너 뭐했니 이거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정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 세상 원리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나는 믿기로 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시험에 이긴 자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자로 사는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는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기준이면 흔들리죠. 그러나 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이 복을 향유하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님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십시다.